자, 스타밍 마사지를 하겠습니다. 또 해보세요. 자, 시작. 자, 스타밍 마사지는 이렇게 해요. 어, 리포머 캐리지에 끝에 앉아요. 그리고, 어, 발을 저렇게 뒤꿈치는 붙이고 뭐 했잖아요. 그러면 저 각도랑 뭐랑 같을까요? 다리. 예. 네. 그래서, 어, 대퇴골 턴아웃을 더 많이 하면 저 발의 각도도 저렇게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뒤꿈치를 빵 세워보세요. 그니까, 아까처럼 그 각도, 에 <웃음> 네. 그리고, 아까 조선의 선생님 발붙이듯이 선생님들이 말하 발볼이라는 거 나는 그 발볼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5,000번을 얘기했는데 그게 아주 공용어가 돼가지고 나 이제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옛날에 내가 그 발볼에 대한 전설을 한 30분 동안 얘기했었거든요 <웃음> 이거 제가 생방송으로 한번 할게요 센세이션을 이렇게. 센세이션을. 이렇게 해서 발을 세워서, 네. 세워서. 땅, 헛. 헛. 네. 네. <웃음> 이렇게. <자>. 네. 이렇게. 이렇게 <웃음> 짖어요. 이제 캐리지를 조금 열어요. 네, 됐어요. 플라티스는 체어나 캐딜락이나 리포머나 스프링을 이용하는 모든 것은 스프링이 살짝 열려있는 상태에서 시작하고 살짝 열려있는 상태까지 돌아오는 것 그것이 운동 범위에요. 그 다음에 장비를 닫는 거죠. 캐리지를 닫거나 그러니까 캐리지를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하는 건 운동이 아니라 운동 범위가 그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캐리지가 열린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죠. 이게 이제 준비예요 준비 그렇죠 이제 손이 이 캐리지 끝에 갔어요 이게 원체 만들어진 수다빙 마사지의 동작이죠 몇것번 보여주세요 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제 마시고 준비를 한다면 갔다올 때까지 계속 내쉬세요 그러니까 한번 호흡에 갔다 올수 있죠. 그러면 속도는 좀 빨라지겠죠? 네. 네 살짝 마시고 갔다 올 동안 조금 빨리 갔다 오면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가는 거예요? 자기 호흡만큼 갔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초의 선생님이 막아 여기 아파면 이런 거는 이제 너무 너무 높아서 그랬고 중심 연결이 안된 상태에서 그랬어요. 계속 하세요. 네. 자, 아, 전체적으로 어, 그요구만 아니라 정수리서부터 꼬리뼈까지 전체적으로 이제 플렉스된 상태예요. 그런데 플라테스니까 당연히. 랭는되고 있어야 되죠 네. 다분히 대퇴 직근, 대퇴 뭐 사두의 힘이 최소화 된 상태에서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근데 여기서 다리를 다 펴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죠왜 그럴까요? 네. 중심에서 연결된 다리 편이 아니어서 그래요 네. 그래서 아까 그 대퇴, 에, 근육의 수축력이 어마어마했던 그 남자분은 펼 수는 있으나 접지는 못한 거예요. 예, 대퇴 근육을 많이 쓰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분이 이걸 못한다. 다른 다이거 하고 또 다른 동작 해도 돼요. 그럼 더 챌린지 하기 위해서, 더 어렵게 하기 위해서 점점, 또, 발바 올릴 수 있죠? 예. 네. 또, 점점 스프링을, 급하게 노면 점점 더 어려워지죠. 예. 그런데 사기 진작을 위해서 스프링을 웬만큼 좀 세게 주고, 이걸 좀 낮춰주고, 이러면 어떤 운동할 수 있잖아요. 언제까지요? 이분이 막 다리로 들다 밀고, 막 머리 흔들고 하기 전까지만 하면, 그럼 이분이 제개인 레슨 하는 거예요. 자, 별 문제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른 동작을 좀 해볼까요? 아니면 이분이 이제 이걸 너무 잘해요. 그럼 이제 다리 하나 다행히 들을 수 있죠. 해 볼까요? 그러니까 많이 움직이지 않고 그냥 살짝 다리 하나 들어도 볼게요. 케지를 열고. 케이지를 <웃음> 열고. 판때기를 예 네, 그렇죠. 열고. <웃음> 다리를 살짝 들고 하나를 예. 네. 둘까요? 자. 예. 네. 다리의 힘으로 하는 거였다면 이게 더 힘들 거예요. 그런데 별 상관이 없어요. 다리 힘으로 밀어붙이는게 아니므로 예. 그리고 스타빅 마사지 두개가 있어요. 이렇게 플렉스 된 상태 에 하는게 있고 예. 그쵸 그렇죠? 알죠? 해보세요. 예. 펴고 하는게 있어요. 근데 왜 이거 펴고 하는 것도 만들었을까 한번 생각해보셨어요? 몇 명이나 이걸 제대로 했겠어요 미국에서 귀찮아요그 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다음에 어, 민간요법은 <웃음> 자유로, 자유롭게 하죠. 니다뭐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이런 거 <건 웃음> <웃음> 하시고, <웃음> 민간요법은 <웃음> 언제든지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